여러분들 놀아주세요 빨리 즐기시게 됐또 얼른 나가는 게 좋을걸 저분 확실히 시청자 아닌 것 같아요 <웃음> <웃음> 자 아무튼 어... 뭐... 바로 시작을 할게요 311주차 시작을 할게요 아이 부드러운 조작감 <웃음> oh, <my. 웃음> 얼마만인가 그래도 고향 집 온이 좋군 장패드요? 들어보니까구즈 관련해서 얘기는 나오긴 했어요 근데 저는 딱히 굿즈 낼 생각이 별로 없는데 구즈 굳이 낼려면 장패드는 안낼 거고 머그컵에 내 캐릭터 막딱 박으면 될것 같다 장패드는 솔직히 너무 흔하지 않나 이제? 아니면 은 텀블러도 괜찮고 특히나 제 캐릭터가 좀 식덕스럽진 않잖아요 밖에 나가, 나가도 나가 괜찮지 않나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냥 캐릭터 상품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할것 같아요 엉덩이만 노리시는 건가요? 네 맞는데요? Are you s sure <웃음> 아니 왜? 엉덩이만 노리면 안 돼요? <웃음> 난 당당한데? <웃음> 잠깐 저 파워가 이상 이상하게 났네 어떻게 한거 이거 아, 프로그램 만진 거예요? 아, 그래? 저 정도까지 내가 봐준다. 실제로 그 모드가 따로 있긴 한데, 온라인에서도 쓸수 있는 모드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은, 예를 들어서, 모드 중에서 하나를 봤어요. 왕관 이털 빼주는 모드가 있어저 왕관만 쓰여, 쓰이게 해주는 거. 근데 저거 제재를 안 먹더라고요. 이미지 관련된 건, 관련된 거는 제재를 안 하더라고요. 근데 커마 저것, 저것도 괜찮나보네, 그러면은? 스펙 연향 안, 이제 안 하는 거면 그 외에는 뭐. 야너 은근슬쩍 스콜라 계속 끼어팠는데 너씨너 스콜맘이지 너너이 자식 너 은근슬쩍 계속 스코, 스콜라 계속 언급하는데 너 뭐한 놈이야 내 방에서 나가 내 방에서 당장 꺼져어아씨 아! 뭐야 아이유 아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들 아, 잠깐 왜 그래? 아, 잠깐만요. 아, 이거 참. 아, 뭐 그렇게 나오시면 어쩔 수 없죠. 예. 네. 여기서서 나갑시다. 인사했으면 봐줬다고요? 아야나안 봐주는데 난안 믿습니다 아니면 조금만 조금만 더 내가 부드럽게 해주긴 했었지 아 그런데 확실히 NPC나 사람 그 아니다 그냥 놀려먹는 걸좀 좀 재밌는 거 같긴 해 이거는 뭐 나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 본성이 원래 렸대 그럴지도 모르죠 <웃음> 야, 나 글카 3080인데, 2080 아니에요? 사실 다크솔 3 최고 옵션 뽑으려고 3080 샀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이 정도는 돼야 다크솔 3 최고 옵션을 좀할수 있지 않을까? 솔직히 말해서, 사펑 사뻡 때문에 그래픽 카드 산사람 무조건 사펑을 까면 안 됩니다. 어, 이건 진짜야, 내가 그러거든. <웃음> <웃음> 솔직히 말해봅시다. 채팅창 보니까 쓰리가 응해모드라고 하셨는데 소울 시리즈 관련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. 뭔가 도전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있을 겁니다. 분명히. 여러분들이라면 뭘 추천을 하겠어요? 1, 2, 3 중에서 You don't know the way. Do you know the way? 야, 2랑 1친놈 나가 지금. 내 방에서 나가 빨리. <웃음> 아 쓴맛을 알아 단맛을 안다? 아 그거는 맞긴 맞는데, 그 그러니까 이런 친구한테 추천을 해요. 만약에 친한 친구이면서 되게 막꿀근견이야 그러니까 막 그런 친구 분명히 한명 있어요. 아, 나는 너무 잘해가지고 막 상위권 맨날 한다고, 일리권 한다고 막 그런 친구한테 추천을 하세요. 그런 친구한테는 1부터 시켜요. I want to die. 그거는 괜찮은 친구가 추천이 없음, 아, 아 뭐야, 아이 여러분들 놀아주세요, 빨리. 일기시게됐둬야 여기 여기 자리 좋다야. 잠깐만 기다려봐. 음. 아 잠깐만 누가 누가 데려왔어? 누가 올 때까지 준비해. 올 때까지. 아 기다려 이제. 이제 기다려. 멈춰. 멈춰. 영상 멈춰. 멈춰. 얼른 나가는 게 좋을 걸. 앞으로 네가 계속 봐야 되는 거다. 저 사람 죽이지 마세요. 저 사람 죽이지 마. 놀리는 건 괜찮은데 죽이지는 마. 저분 확실히 시청자 아닌 것 같아요. 아, 아. 아. no, no, no. <웃음> 다 떨어졌어, 이제 여기. 기다려봐. 여기까지 끌고 와봐요. 여기까지. 공격할 직전에. 아니야, 날 공격해야 돼. 날날 노려야 되는데.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군 Just stop! Just stop! 근데 나 왜이렇게 늘어다니냐? 아 빨리 오세요 다음 이제 시네마틱 공격해야지 또한명 <웃음> 쫓기고 있다 분신술도 분신술 <웃음> 네, 쭉 써봐요 <웃음> 여기까지 와야돼요 그게 더 제일 짜릿하거든 와... 함부로 안오네? 함부로 안와요? 아안돼 돌아가 버렸어 아 제가 청자 같다고요 그럼 성공한 거다 잠깐 윌리엄아 이거 인왕이잖아 아 인왕 안해요 세키로요? 아 세키로는 봤어요 아신아 키니치로랑 아, 이신 봤어요 나만네이신이 멋있긴 하죠 그 특유의 저는 노인간지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버섯 친구야? 아 버섯 친구네 어이 어이 퀄리티가 좋은데 어이 <웃음> 아니 뭘 준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<웃음> <No>. <웃음> oh. <웃음> 당신이 엘덴 링을 죽였기 때문에 출시 일자가 하루 더 미뤄졌습니다 반성하십시오 <웃음> <You suck. 웃음> 사인으로 부르는 건 상관이 없어요 물론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다면 약한 망자는 저는 안 키웁니다 애초에 약한 망자는 제 방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솔직히 스파르타라기보다는 알아서 다 죽게 돼있어요. 아니지 내가 보통 죽이기도 하지. 함정으로. <웃음> 청자들이랑 저랑 서로 죽여요. 사실 그런 말이 있죠. 그 스트림을 그 시청자. 잘 알아두세요. 에라이. So 야 탈모 도마뱀이라이야 그거는 하지 마라. 탈모는 언급하지 말자 우리. 아 근데 그거 아세요? 고양이 중에서 털이 없는 고양이 있잖아요. 되게 비싸대요. 그래서? 그러면 은 탈모 걸린 사람들은 탈모 없는 사람보다 비싼 값에 쳐주지 않을까? 와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쓰레기 같다. 쓰레기야. 아니, 솔직히 말해보자. 고인 사람들은 앵간하면 털이 없어요. 이거 팩트잖아. 솔직히 말해서. 털이 없잖아. 다 대머리야. 그런 사람들 비싸잖아요, 보면은. 새끼 나쁜 살아있는 증거 뭔 소리야? 나는 털은 있는데요? 털은 있잖아. 나는 안 비싸요, 그렇게. 그렇게 비싸진 않아, 나는. 그래, 똑똑한 엉덩아. 어? <웃음> 아이 잠깐만 깜짝이야 몬스터 아니었어? 몬스터가 아니잖아 야 오늘 여러번 속네 진짜 아 여러번 속네 오늘 음 맞아요 그리고 귀향이 내가 맨날 안 죽이잖아요 그리고 생활 해보니까 개가 떨어져서 죽은 거지 내가 죽인 게 아니잖아 그리고 자연사 한 거잖아 자연사 원래 안 죽였어 귀향이는 브레. 누가 진짜 펠리르지? <laughs> o h